알타리, 알타리, 이게 여덟 단. 이 알타리가 많이 싸졌어요. 이게 여덟 단, 네 단에 9,800원씩 줘서. 많이 싸졌지? 그전 이거 막5천원도 음. 넘어 한다네. 이게 여덟 개. 이거, 알타리 뭐, 알타리를 겉잎 지저분한 거 띄고 따두면 되니까. 별거 없어. 야, 그전처럼, 아. 어? 그전처럼 비싸면 진짜 알타리 김장 못 해. 음. 시골 강아지, 시골 강아지, 자유 인생.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먹냐 진짜로? 연이 <웃음> 진짜 먹네? 너안 먹겠지? 그래 배탔지. 이딱 이만큼 쌓한게 좋은데, 음. 그럼 안 짝이고 그냥 해도 되는가? 흙을 이 안이치가 절 g ü 거니까 흙을 이렇게 좀 문대줘야 돼. 근데 치하고절거면이파리라다 떨어지니까 안 히치고 절해야돼 무가 엄청 단단해 아이고 다했다 어우리야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다 아프네 무가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우리 게휘어 이렇게 물을 막쌓으니까 물살이 이물세니까 헷갖어버리네 내 소금물 타가지고 너무 짜게 절그면 젖국이 덜 들어가면 맛이 덜하니까 좀덜 짜게 절궈야지 요놈아 소금 이거만 할래 이파, 이파리만 절거지게 이거 국대적으로 하나 반 정도 들어간 것같아 끝이요? 응 끝이야 잘 거는 거 끝이지 됐어 2시간 됐어 네. 전경제 한번 뒤집어줘야지 됐다 1시간 정도 있다가 배큰거 하나인데 내가 필요해서 이거 조금 잘라서 썼어 그 다음에 배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사과도 사과도 하나 정도 넣으려고 이번에는 양파는중간껏두개 이게 무가요 내가 그전에는 무를 안 갈아넣었었는데 한번 무를 갈아넣어보니까 맛이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꼭 이렇게 무를 넣게 되네요 음. 이게 깊은 맛이 있더라, 이게. 물을 넣으니까. 물은 좀안 갈아지니까 잘게 썰어져야 돼. 캐니까 잘안 갈게, 단단해가지고. 쩍, 200ml 하나 넣어주고. 이 항석어젓. 항석어는 내가 이거 재작년에 담으는 건데요. 오래 먹으니까 딱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항색어젓은 이렇게 생으로 갈 때는 머리를 다떼야돼 머리 너무 지근 거리니까 머리는 따로 나눴다가 한번 끓여 가지고 국물을 사용하면 돼요 물을 조금 넣어야 돼. 안 갈릴 것 같아서 물을 한 100ml 정도 이거를 반만 쏟고 국물이 세게 갈리니까 믹서기가 에? 반만 쏟고 이거를도을 넣어야지 쌀풀. 새국장 넣으면 되겠다. 마늘은 두개반 숟가락. 생강은 집에 가루가 있어서 가루를 사용하려고. 가루로 한 숟가락. 예. 얘는 네 숟가락 넣자 설탕을 한두 숟가락만 넣고 무가 싱싱하라고 신화당을 조금 넣어주고 고춧가루는 그냥 빨갛게 넣으면 되니까 이게 청양고추야 끝났네. 음, 버무리면, 버무리면 끝이네 버무리면 끝이네. 이제 좀 놔두면 이게 더 빨개져. 음. 처음에는 이렇게 허연데 놔두면 빨개지더라고. 조금 조금 더 내야 되겠다 싱겁은데. 싱겁다고? 음, 내가 배추를 이제 물을 어. 많이 안 절것잖아. 그래서 국 이거 뭐야 이 양념이 약간 좀짠듯 해야 돼. 됐어. 양념이 좀 많은 것 같아다. 버물려 보고. 응 저기 갖고 어? 갓갓응 갓? <웃음> 가서 가서 또안 넣을 뻔했네. 이거 갓 적은 갓한단 적은 것한단 하고 쪽파 한단 하고 그렇게 돼요. 아, 갓부터 버물려 써야 되는데 숨숨 주게. 간이 맞이팔를 응. 간이 맞는데? 됐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응. 어우 매워 맵네 어우 매워 응. 됐어 끝 됐다 네, 알타리김치 올해 젖국이 너무 좋아서 진, 정말 이게 이보다 게더 맛있는 알타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너무 맛있어요 오리지널 어깨댁께 데리는 그 생액젓에다가 항생이 젓갈 넣고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무 갈아 넣으면 은 확실히 깊은 맛이 있고 오래 두고 먹을수록 더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먹으려고 한게 아니고 우리 아는 지인, 내가 선물로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비닐봉지에 담아요. 국물이 하나도 없네. 국물 좀 이따 부어야지. 이런만 하자. 응, 음, 딴 사람. <웃음> <웃음> 선물용. 이거 저희가 딱 하나 담아. 국물이 너무 없어서 아마 고추가 어디다 보냐 여기다 좀타응 응. 됐어 저기도 넣게? 응 자 이렇게 해서 알파리 김장이 아, 김장이 아니지 알파리 김치가 끝났습니다 두개 두사람 줄거야 두사람 이렇게 두개 와 이렇게 이게 살라면 이게 되게 비싸겠지?